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직접 사인을 폐혈증 폐혈증의 원인을 간제 중첩증으로 각 기재되었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7 가합 555520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망인은 양측 주관절 화농성 관절염으로 지병원에서 2014년 7월 29일 좌측 주관절 활액막 제거술을 2014년 8월 1일 우측 주관절 활액막 제거술을 각 받았습니다. 망인은 위와 같은 수술을 받은 후에도 고열이 멈추지 않았고 2014년 8월 8일 성인형 스틸병 진단을 받고 AA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14년 8월 13일 간질중착증으로 인한 폐혈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각 고온계약에서 정한 상해사망 또는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제2일 내지 27호 중에 각 기재 이 법원의 AF 여패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회신 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A병원이 발행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직접 사인을 폐혈증, 폐혈증의 원인을 간질중첩증으로 각기 제하고 있습니다. 위 진료기록 감정초탁 회신 결과에 따르더라도 지병원과 AA병원이 망인을 진료하는 과정에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 진료기록 감정초탁 회신 결과에 따르면 지병원은 망인의 오른쪽 팔꿈치 수술 후인 2014년 8월 6일경에는 화농성 관절염의 배제가 가능하여 전신형 염증성 질환으로 진단하고 그에 대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2014년 8월 8일 AA병원으로 전원하여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을 때까지 2일가량 치료가 지연될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당시 36세의 망인에게 항생제 이외에 소염제 투여를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사안에서 실제 소염제가 사용되었으며 망인의 임상 경과는 일반적인 36세 젊은 환자에게 예측하기에 매우 드문 빈도의 현상 과정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이를 의료상 과실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치료지연과 망인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